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당해보험사고의 장애합산율에서 부위별기왕증기여도 공제한 후에도 80%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도후유장애 80% 이상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04-52033 다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두개골 골절, 지신경 손상 제2, 3경추체 압박 골절의 상해 및그 결과로서의 자한실명 인지기능 저하, 경도의 척추기형 또는 운동장애라는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후유장애에 관한 별표에 따라 산정한 후유장애 지급률 합계 95%, 시력장애 60% 정신행동장애 25% 척추장애 10%에 달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의 요건인 80%를 초과함으로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대로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. 다만 기왕의 신체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상해가 중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취지에 따라 그기왕증 기여분을 감액하면 좋겠다 할 것입니다. 나아가 보험금액의 산정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하여 보험사고 이전에 존재한 신체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기여분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그 신체장애나 질병의 영향으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게 된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원고의 좌한 망막변성 증상이 있었고 인공수정체도 삽입하는 등 보험사고 이전에 이미 신체장애나 질병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여분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체장애나 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중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시신견 손상 및 그로 인한 좌한 실명에 이르게 되었음이 입증 되어야 할 것입니다. 평가,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판례지적,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